요즘 보면 피부 건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다고 라 하면 화장품을 덧발라야 돼. 근데 생각보다 화장품을 바르면 바를수록 여드름이 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품을 덧발랐을 때 여드름이 난다는 분 손! 저요 <웃음> 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저도 사실 화장품을 바르면 바를수록 여드름이 나거든요 왜냐면이 피부 장벽이라는 건유해물질을 보호하는 배리어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피부 장벽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민감한 피부라고 한다면 오히려 화장품을 단한 가지라든지 두 가지 종류를 완전 줄여서 덧바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낮에는 많은 다양한 환경을 만나거든요. 히터바람이 강한 냉방이, 바람이 불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 있지만 집안 환경은 생각보다 굉장히 안락합니다. 부엌이라든지 그리고 화장실에서 샤워도 하고 하니까 항상 물기가 있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있는 외부 환경보다는 조금 더 습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건조함을 느끼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많이 발라서 피부 건조를 해결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심플하게 한두 가지로 보습을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 피부 장벽이 건강한가를 한번 살펴보는 제가 체크리스트 한 다섯 가지를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가 7,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게 좋고 우리가 수면을 취하고 있는 동안에 피부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낮에 받았던 그런 염증 작용, 뭐 손상됐던 피부들이 회복이 되는 거니까 잘 자고 있는지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공급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지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은 내가 물을 마셨나? 이렇게. 생각해보지만 물을 하루에 한 잔도 안 마신 적도 있어요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는지 또세 번째는 우리 커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얼마나 드시고 계신지 일반적으로는 커피를 권고하는 게 하루에 한두 잔이잖아요 너무 많은 커피를 마시고 있지는 않은지 네 번째는 이게 세정력이 너무 강한 세안들을 쓰고 있지 않은지 이중 세안을 빡빡하게 해서 피부의 각질층을 싹 날려버리지는 않은지 다섯 번째는 피부의 각질층에 유효한 지질 성분이 풍부한 고기류를 드시고 계신지 네총 다섯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다섯 가지를 골고루 지키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 피부건조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텐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물을 먹는 걸 까먹을 때도 있어요 커피를 한두 잔을 마셨지만 물 마시는 건 계속 까먹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건강보도 제품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부 건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건강 제품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먹는 게 뭐냐면 어, 메가도즈의 비타민c 파우더 3000mg을 먹고 있거든요 비타민c를 섭취하고 있고 제가 아무래도 좀 지루 피부염 을 앓고 있으니까 물론 나이도 있기도 하긴 하니까 제가 사실은 달맞이꽃 종자유를 먹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감마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감마리놀렌산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염증 수치를 떨어뜨려 준다는 그런 논문 보고가 있어서 먹고 있고 또 여기에는 비타민 e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c 랑 같이 먹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C하고 달맞이꽃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탄력도 떨어지기도 하긴 하는데 그 탄력이 떨어진다는 건 콜라겐이 또 줄어든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요즘에 챙겨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콜라겐입니다 제가 콜라겐을 고르는 기준은 콜라겐 함유량이거든요 그럼 브랜드를 보기 보다는 콜라겐 함유량을 보고 선택을 하고 있고 그래도 안 먹었을 때보다는 피부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는 것 어, 설레임 피부과에서도 콜라겐 제품을 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고 한 3월쯤에는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제품은 제가 인터넷에 구매해서 어, 직접 산 거거든요. 콜라겐 같은 경우도 콜라겐의 그런 함유량을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격이 좀 저렴한 이런걸 구매를 하시면 가성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건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단지 바르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 생활 속에서도 피부 건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복합적으로 돼야 피부가 건강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피부는 나의 건강을 상징하는 거울이기도 해요 보통 보면 건강한 사람들이 피부가 좋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뿐만 아니라 먹는 이런 영양제도 좀 챙겨가고 생활 환경 속에서도 좀 나를 건강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 함께 병행을 해야 피부 건조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